컴온. 야올때 수저랑 오이거 되는 거야 지금? 꽂자마저 돼. 전원도 없어? 물바래. 어우 싸워버려 샀네 또. 봐. 떡볶은 붕어빵은 한번 여러분 눌러참가먹보겠습니다 솔티, 피나트, 생크림, 캐슬. 얘는 안 돼. 그래. 얘는 다 녹죠. 그래? 그 전에 커피를 좀 타볼게요. 한 수저. 이건 뭐냐면, 그 노브랜드에서 이제 헤이즐넛 향 커피. 이거 봐, 뜨거우면 녹아요. 25도씨 이하에 보관해 주세요. 눈이 있으면 읽어라. <목소리> <목소리> <오> 깃발려. <웃음> 짠. 오, 그 피넛 잼그 냄새는. 솔트 피넛이라 여기 써 있잖아. 눈이 있으면 읽으세요. 음. 이러자 감면 음. 녹여줘요 녹여주고. 안 궁금해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이거? 어? 오, 뭐야 이거? 뜨거 뜨거 뜨거? 마일린 어? 칫솔 을했야지 이거 쓸 거야? 어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어 기다려봐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프로처럼 해뭘 풀어야?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오 이렇게 하면 되네 칫솔 털이 다 녹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풀면 붕어빵 어 이렇게 귀그리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닥 꼬리 걸어 밑으로 한번 아, 떨려? 야, 야, 집게 갖고 와 집게. 뛰어! 짠. 오! 우와, 야 접시는? <웃음> 센스있게 한번 갔을 때 갖고 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근데 뭔가 흐물흐물해? 뭐야? 이게? 근데 맛있다. 바삭해지니까. 음! 두 번에 더 해보자. <웃음> 아 그만 먹어! 하나 타줄게, 그러면! 아니, 한잔다못 먹어. 나는 한잔다 먹는데. 그럼 한잔더타 드세요. 더, 더 아, 어, 죽이고 싶다. 붕어빵 꼬리부터 먹는다, 머리부터 먹는다. 하나, 둘, 셋, 머리. 이거라네 똑같은 거할것 같아서. <웃음> 음. 음.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밴더를 샀습니다. 뭐할 거야? 앞에서? <웃음>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될거 뒤에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꽤못 샀나? 모동숲 쌌습니다 모동숲 여러분 모동숲 하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이거 샀더니 제일 복권을 또한방 뽑을 수 있게 해줬 거럼 했거든요? 똥손이 2를 뽑았습니다 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누운지도 아, 몰라 그냥 너구리 뭐, 무슨 네. 누아채채 벨레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정현이야? 그 다음에 이건 뭔지도 모르는데 모동숲 카드? 무슨 카드라고 이렇게 씹으렁 씹으렁 써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어, 별로야. 근데 얘 뭔가 반짝거려. 얘 뭔가 좀 좋은 거야. 짠이 아이 나왔고요. 짠이 아이 나왔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조이스틱 두개 들어있는데 약간 색깔 이렇게 예쁜 파스텔 톤으로다가 마카롱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본체 뒤에 보면 모동수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요 느낌 있습니다. 어, 딱. 아웃다또 어, 뭐가 들어있나 tv 연결하는거.. 어, 어댑터? 어. 어머 그 이건 뭐야? 고치된가고치가 데이... 네. 본체. 댄가고치댄니 예뻐. 아무 고치댄가.. 고치댄가.. 고치댄가.. 고치댄이 고치댄가.. 이치댄가 한국어. 새우 아, 나중에. 지금 할래? 그냥 해. 어, 예.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연결해놨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감성넣 없고, 야. 감성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야. 예, 야. 어, 됐어. 미 뭐야? 미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와. 남자. 얼굴. 퉁퉁 야, 잠깐만, 줘봐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 야, 정면으로 해줘. 비스듬히 하지 말고, 마음이 삐뚤어졌니 해봐 어디 나를 양쪽으로 아! <웃음> 내 턱이 저래? 이렇지 않지 이게 더 나은 헤어스타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야 무인도 2주 패키지. 어떻게? 사이즈도 되게 작거 아, 이제 이게 어, 포스터이구나 어, 귀엽다. 감사합니다. 오, 나고 아무로 왔나 봐.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반말이야 <웃음> 잘래 <잘라> 이제 안녕 자 <웃음> <웃음> 제주도 갑니다 방송청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서 보여드릴 예정에 저같은 경우는 우민랜드와 안녕하세요 <웃음> 나스트나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귀염뽀짝스한 것들만 이렇게 담아서 올 거고 일단은 뭐부터 살까 이게 바우치 이제 스타벅스 퇴사했지만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요 여분의 가방 빽 밤에 또 춥잖아 바람막이 편하게 입을 맴바지 편하게 입을 티셔츠 그 다음에 잠옷 짠 너무 귀여운 스펀지밥 잠옷이에요 청바지 청바지 하나 위렇게넣고 무민 갔을 때 입으려고 무민 착장이에요 아우, 끝났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줌석이 끝! 틀리어